미미갓도 어, 다 녹아버렸어요. 오늘같이 더운 날한 1시간 한 정도 밖에 있었거든요. 음. 이게 피스타치오거든요. 음. 피스타치오 고소한 향이 많이 나네요. 다음은 이게 우유였던 것 같아요. 이름이 음. 겉에 꽃끈은 조금 달고요 속에 있는 우유크림은 굉장히 담백하고 신선한 느낌입니다 요거는 얼그레이거든요 음. 음. 얼그레이 홍차 향이 굉장히 세게 나요 음 맛있다. 그리고 약간 달콤하게 초코나 카라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한번 어, 밀크티를 마셔볼게요. 음저 어, 제일 마음에 드는 게안 달아요. 제가 마카롱을 먹고 먹어서 좀 넓게 느껴지는지 모르는데 어떤 밀크티는 너무 단 것들도 있거든요. 밀크티 자체가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어, 조금 씁쓸한 맛이 나면서 그렇게 달지 않아서 좀 걱정했거든요. 마카롱 다니까 마카롱이랑 같이 먹으면 더 달까봐 근데 그렇지 않네요. 오히려 깔끔하게 잡아주네요. 라즈베리입니다. 음, 새콤하게 베리 맛이 나고요. 음. 그래서 좋네요. 음. 음. 신기하게 말차 크림이 제일 덜 녹았어요. 다른 것들보다. 제가 워낙 말차를 좋아하기 때문에. 음. 만족. 얘 이름이 뭐였더라? 음. 속에 이렇게 파토 들어있고요. 제가 다 기억이 나는데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는데 뭐였지? 사진 보고 확인해야 될게요 다쿠아즈를 까먹어가지고 음 안에 크림이 새콤달콤한 크림이 들어있고요 빵은 아주 약간 달고 제가 바닐라 이름 들어간 자코아를 골랐거든요 이거 말고 말차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에 다 먹은 건 아니고 <웃음> 이렇게 한 입씩 먹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밀크티로 마무리 하면서, 바이바이.